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단독주택에 옥상 정원을 만들면 좋은 이유 8가지입니다 정원은 말로만으로도 신비로운데 아파트에 사는게 일반적인 요즘 사람들에게는 더 그럴 것입니다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되기 쉬운데 옥상 정원은 더욱더 그렇죠. 집이 아닌 호텔이나 레스토랑 또는 일반 빌딩에서나 볼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집, 바로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우리집에 이 신비로운 옥상 정원을 만들어 보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아서 오늘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이 옥상 정원에 대해서 다음 8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러한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정원에 관심이 있는 분 등에게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옥상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정원이라고 하면 대체로 1층 마당 등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잔디나 조경 꽃밭 연못 등으로 멋스럽게 꾸민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원을 집이나 건물의 옥상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게 만드는 것이 옥상 정원으로 하늘에 떠 있는 정원 또는 하늘 정원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옥상 정원은 다락과 한데 어우러지면 더 좋은데 다락은 그렇잖아도 아이들이나 소녀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꿈의 공간으로서 이러한 다락을 옥상 정원과 연계시키면 더 효율적인 것이죠. 아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되는 것인데 마당이 좁고 도로로부터 오픈된 주택에서 옥상 정원은 온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특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가족들끼리 독립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즉 2층 등 고층집인 경우에는 도로나 다른 집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 바비큐나 야외식당으로 즐기기에 그만이며 용도도 다양한데 꽃밭, 텃밭, 데크, 연못, 정자, 세장 등을 만들어 놀이나 운동, 휴식공간과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옥상 정원을 만드는 것은 아주 쉽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옥상 정원 하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옥상 정원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또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물론 만들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웬만한 옥상 정원 같으면 지나치게 조경 전문가 등에 맡겨 만들 일이 아니라 데크와 꽃밭, 텃밭 등 기본적인 시설이나 공간만 만들고 살아가면서 아이들이나 가족들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함께하며 더 즐거운 것이죠. 무슨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관리한다면 비용도 그렇지만 그게 무슨 재미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눈유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신축이라면 설계 당시부터 옥상 정원을 위한 공간과 방수와 배수 등을 계획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옥상 정원을 위한 다락과 관계 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고 꽃밭이나 텃밭을 만드는 방법이나 규모에 따라 방수 및 배수 방법 등을 설계와 공사에 반영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한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비용도 크게 들지 않으므로 설계자나 시공자와 잘 협의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이라면 신축에 비해서 공간이나 다락과 관계 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나 만약 평설라부의 집인 경우에는 하중이나 방수, 배수 문제 등을 검토해 봐야 하지만 웬만한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방수나 배수 등이 염려가 된다면 직접 슬라부나 방수 위에 흙을 복토할 일이 아니라 화분이나 용기 등을 잘 활용하고 데크 등을 깐다면 간단하고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멋스러운 옥옥상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옥상 조경 공사를 할때 지나치게 한 곳에 조경석 등 하중이 많이 나가는 물건 등을 집중적으로 적치해서 집중 하중이 가해지지 않게만 한다면 조경물 등을 위한 철근, 배근 등 구조적으로 염려할 바는 아니라 기존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도나 시공상태 등의 점검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응. 세 번째는 공간 활용으로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웬만한 대지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넓은 마당이나 정원 등조경 면적을 확보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마당이나 정원은 이웃이나 도로로부터 개방되어 독립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옥상 정원은 만약 평스라부 지붕으로 설계를 한다면 그 공간 전체가 얼마나 유용한 공간이겠습니까? 이러한 공간을 그냥 방치한 건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조경 공간을 1층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옥상 조경을 권장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주거나 건축법에서도 옥상 조경 면적을 법정 조경 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옥상 조경 공간은 무엇보다도 프라이빗한 공간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나 도로로부터 독립되어 이같이 가족이나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간활용면에서 옥상 정원처럼 효율적이고 좋은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옥상 정원에 꽃밭이나 텃밭을 만들면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장소로 최적의 공간인 것이죠. 거실이나 그 어느 장소에서도 할수 없는 특별한 공간인데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 눈이 빠지라 테레비를 보는 것 말고는 가족과 같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꽃밭이나 텃밭을 가꾸다 보면 가족끼리 몸을 두대끼고 힘을 쓰면서 다 함께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가꾸다 보면 이야기거리도 많고 웃을 일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꽃밭에 새싹이 돋아나거나 자신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우물틀 때 아이들은 신비로워하고 이러한 일들은 가족과는 화제거리가 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고 웃기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서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며 협동심과 배려와 가족사랑을 온몸으로 터득하는 것이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화원에 나들이하는 것 또한 특별한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옥상 정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인데 화원에서 몇 가지 꽃만 사다 심어도 우리 집에 계절이 오고 아이들이 직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끼리 우리 집에서 우리 꽃밭이나 텃밭을 만들면 더 소중한데 우리 집에서 자신들이 심어 놓은 꽃은 더 아름답기 마련인 것이죠 그 어느 곳에 피어나는 꽃보다도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운 것인데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이기 때문에 그곳에 심은 채송화도 봉숭화도 더 좋으며 이러한 추억을 그 어디에서 만들어 볼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디 아파트에서 상상이나 해볼 수 있을 행복이며 어디 아파트에서 만들어볼 수나 있는 추억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은 옥상 정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환경 등도 그렇고 특히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해야 하며 아마도 이러한 생활은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어서 이런데 따른 주거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이 있어서도 옥상 정원은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옥상 정원은 휴식 공간으로서도 이같이 좋은 장소는 없기 때문인데 옥상 정원에 만든 정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또는 가족들이 일하다가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이고 하다못해 담배 한 대를 피거나 바깥바람을 쐬고 싶을 때 제격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하겠지만 어디 아파트에서 담배 한대 마음 놓고 피울 곳이 있습니까? 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 기지개라도 켜며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때 옥상 정원이나 정자가 제격으로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는 단열과 복사열 방지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옥상정원은 기능적으로도 최상층 상부의 단열과 옥상스라브의 태양열에 의한 복사열의 방지에도 아주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모든 건물의 최상층은 아무리 단열을 잘한다 해도 중간층에 비해서 덥고 춥기 마련인데 이는 최상층 상부스라브의 단열과 특히 옥상스라브의 햇볕의 영향으로 복사열이 대단하기 때문으로 바로 옥상 정원을 만드는 경우 단열과 함께 흙으로 복토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는 층간 소음이 없는 아이들만의 공간이라고 다 하는 것으로 옥상 정원은 아이들의 노예 공간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데 이는 옥상 정원에 꽃밭이나 텃밭 말고도 데크를 만들면 훌륭한 놀이터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놀이와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줄넘기나 뜀뛰기 특히 아무리 뛰어대도 층간소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 우리 집에 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옥상 정원에서의 수영장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만인데 만들기도 간단하고 우선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이죠 옷을 몽땅 벗고 놀아도 되고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이 한대 어울려 물장구를 쳐도 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밤에는 더 좋은데 별과 밤하늘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하는 추억이란 우리집 옥상 정원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로 운동공간으로도 좋은 장소다 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자른 아이들은 아령이나 엽기 등 운동기구를 준비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기에도 좋고 또 운동이란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디 거실이나 방에서 하는 어설픈 운동이 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옥상정원에서 시원한 바람과 공기를 마시며 엿기와 아련 같은 것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기기가 쌓이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옥상정원을 만들면 좋은 8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옥상정원이란 두 번째로는 옥상정원을 만드는 것은 쉽다 세 번째로 공간활용으로 효율적이다 네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다 다섯 번째로는 코로나19 시대에 필수인 공간이다. 여섯 번째로는 단열과 복사열 방지에 효과적이다. 일곱 번째로는 층간 소음 없는 아이들만의 공간이다. 여덟 번째로는 운동 공간으로서도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제가 이러한 옥상 정원을 설계하고 만든 전문가로서 특히 이러한 집에서 사는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혹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또는 일반 건물을 지을때라도그 넓은 옥상 공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지 말고 이와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은 일반적인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젠가 옥상 정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혹시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화면 왼쪽로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